철권의 잭세븐이잖아 이거 야 저작권.. 저작권님? 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아정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둠피스트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 저번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킨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일단 칼라 팔레트 놀이로 데이지 스킨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어, 보라색이 나왔네요 그 다음은 평온 스킨 음.. 음.. 녹색? 노란색? 을 섞어놓은 듯한 스킨이고요 그 다음에 해질녘 스킨 음.. 좀 그라데이션이 많이 들어갔네요 단색보다는 그리고 호수 스킨 네.. 아유 이쁘네 근데 바뀐 게건틀렛밖에 없는 것 같다 어째? 크게 자그 다음에는 분장 어그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그런 분장 스킨 같구요 자 다음은 치타 스킨 오~~ 오~~ 상당히 이쁩니다 이 건틀렛 건틀렛 이게 상당히 이쁘네 네 그렇구요 자 다음은 1인 스킨인데 야야 야, 이거 완전 그최권는 잭세븐이잖아 이거 야! 저작권.. 저작권님? 야! 야 이거 빼박인데? 야 이거 철권의 잭세븐이잖아 누가봐도 어 주의 스킨 야 이거 철권에 잭세븐이잖아 야! 저작권님? 저게요 <웃음> 어쨌든 자그럼 홀령 스킨인데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리리인 줄 알았어요 리리 아니 은근 리리 닮지 않았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리리 닮았거든요? 이거 오시면 더더욱 그럴겁니다 릴이 <웃음> <웃음> 리리 닮았잖아 리리 리리 나만 리리 닮았나? 아 <웃음> 이상하다 자 그리고 감정표현도 역시 추가됐고요 기본 영웅 감정표현 그리고 때리는 척 으이, 놀랐지 <웃음> 놀랐지 하는 그런 으이, 아하. 그리고 무릎 안기 전형적인 이제 안기 감정표현이고요 자 엄지 아래로 흠 너는 죽었어 딱 이런 표현이죠 자 위협 엄마 얼마 있나 마있자 뭐. 엄마 자 위협을 가하는 등 비슷한 모습입니다 뭐 얼마 있나 <웃음> 전투 준비 완료 음. 아주 고릴라 같은 이야아한 모습입니다 자 승리 포즈 역시 추가되었고요 풍당당 전투태세 그리고 지진강타 어? 특별한 건 없네요 아직 이제 둠피스트가 막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이런 감정표현이나 승리포즈 이런 건 아직 업데이트가 된게 없으니까 이제 여름 이벤트를 기대해봐야죠 자 그리고 음성대사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덤벼봐라 케이 운소리는 듣기 싫듯 그냥 누워 있어라 나쁘지 않고 하지만 이 나쁘지 않고 하지만 잘하지도 않아 니할 네 일이나 해라 농담이겠지? 아직 시작도 안했다 주먹 한 방이면 된다 콤보 브레이크 할 말은 주먹에게 해라 네 이렇게 음성 대사 한번 다 들어봤고요 자 스프레이가 역시 추가가 되었는데 딴건다 이벤트로 추가된 공통 스프레이 외에 이제 에서부터 둠피스트 관련한 이제 스프레이입니다 네 이거 스프레이 이제 알아볼건데 야야 이거 원퍼맨이잖아 원퍼맨 야 이거 둠피스트 저작권이 좀 많이 걸리는데 야 이거 누가 봐도 원퍼맨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원퍼맨 같은데 자, 그리고 감기 어린 시절 이제 둠피스트는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죠 팔이 잘리기 전에 지금 이게 팔이 잘린 상태거든요 어, 어쨌든 팔이 잘리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제 수련을 연마하고 있는 아 수련을 하고 있는 이제 둠피스트의 모습이고요 건틀렛그 다음에 그 숨어있던 그 둠피스트의 모습 그눈반이 숨어있던 둠피스트의 모습 그 다음에 기요미 우리 기요미 둠피스트 자그 다음에 기술입력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박살 이게 잘안 보이겠지만 이거 박살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샌드백 윈스턴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지? 싸워서 그런가? 아무튼 소닉붐 굉장히 빠르죠 둠피스트 이제 우클릭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좀 봐줄까 아유 무서운 동네 형이에요 이거 완전 시간 초 이거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트레이서의 그 시간 제동기를 박살내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그 장면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이콘 자, 아칸데 분명히 아칸데 오군 디무죠 네, 그래서 아칸데고 엄지척 따봉 우리 둠피스토도 역시 따봉충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 그다음에 연기 그다음에 위대한자 야 이거 뒤에 개박살내놓고 씨뭘 위대한자야 이걸로 빌딩도 부술 수 있다던데 이게 뭐지 근데? 뭘 뜻하는거지? 모르겠네 이니셜 둠 o o m Fist DF 던전의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전쟁 분장 왜왜 왜 근데 전쟁 분장인데 뒤가 뚫려 보이냐? 어쨌든 던... 전투태세 그리고 지진 발생 턱시돈데 역시 멋있습니다 그리고 팔씨름 옆에 자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펀치맨 그리고 픽셀 그리고 그 시네마틱에 나왔던 이제 둠피스트 퓨! 퓨! 퓨! 하던 친구 네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출도 역시 추가되었는데요 한번 보죠 자 기본적으로 존재하던 영웅 그리고 라이징 어퍼컷 라이징 어퍼컷 알지더어가네 one punch 이익 r 다 p l a 격 오기. 아유, 이게 제일 멋있네요. 뭐볼게있나 어, 황금무기? 네 황금무기는 뭐.. 애초에 이, 칼라가 황금이라 기본이 황금이라 크게 안달라져요 이렇게 체감상으로 아..많이 달라지네 뭐.. 여기까지 이제 둠피스트의 스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안녕